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포티지 QL 순정 센서 작업 정...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전방 센서입니다. 스포티지와 같이 SUV 타입들은 더더욱 필요하죠.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차대번호를 통해 구매한 만큼 차량 색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센서로 준비했습니다 전방 센서가 아니더라도 모든 순정 튜닝은 차대번호가 필요하다는 점 작업 문의시 참고 바랍니다 전방 센서 사양 스위치입니다 기존 구성품에서 파스 스위치가 하나 추가되었네요 그외 작업에 필요한 배선들은 사전에 미리 제작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주고요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퇴거합니다 센서 사이즈에 맞게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범퍼 뒤쪽을 보면 센서 위치 가이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용 브라켓을 범퍼에 고정시킵니다 이열 융합을 통해 범퍼와 한몸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차후 센서 교체가 필요할 경우 훨씬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죠 와이어링을 장착합니다 깔끔하게 잘 되었네요 이제 전방 센서 스위치를 교체합니다. 센터 콘솔을 탈거해야 스위치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좌측은 고품, 우측은 신품이고요. 스위치 어셈블리를 장착합니다. 탈거했던 프론트 범퍼를 장착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완성은 최소 30cm에서 최대 1m입니다. 감지 거리에 따라 계기판과 스피커를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되죠. 전방 센스 사용을 원치 않을 시 언제든 스위치를 끄면 됩니다. 스포티지.